일어나, 하체 해야지. 하칠 해야지. 하칠. 하칠. 죽어지면 바지 핏이 노답 웃기지만 그건 근육 아냐 물상 붉어졌담 너의 지방 때문이겠지 가랑이 달아 빠진 너의 바지가 불쌍해 의지박 양맨 여름이 다가오면은 불안해 대충 반짝 가슴이 나 pumping f you wanna be a big man I told ya 닥치고 스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여자들은 니가 근육이 커서 싫어하는 게아니야 그냥 니가 싫은 거야 착각도 발전. 딱 치고 스쿼트 몸이 좋아지고 싶지만 현실은 매일 술을 퍼 살찐 걸 벌크업 중이라고 핑계대는 넌 오늘도 한잔더 벌크업 딱 치고 스쿼트 찢어버려 오늘 밤 너의 대퇴 사두근 두려운 건단한 가지 큰 소식 통은 안 두렵지 I know what to do 딱지고 스쿼트 키는 180안 돼도 스쿼트 넘길 거야 180붉은밤난 안가 클럽 혼자 바벨을 들어 뜨거운 헬스클럽 딱치고 스쿼트 운동 빡셌네 영원히 쏠다. 웃기지만 힘든데 말이 나와, flow down. 말할 힘이 남았다면 한번 더, 단단한 엉덩이를 move. 하차 찍고 달고 줘. 택배 와서 일어나, 전화 와서 일어나. 머리 크면 운동 접지 말고 다리를 접어, 무릎 펴고너 일어나. 지쳐 쓰러진 친구에게 say what? 야, 하체하자, 일어나. 닥치고 스쿼트. 너의 길고 매끈한 다리 전혀 부럽지 않어. 내가 원하는 건 홀크의 다리. 길어질 수는 없어도 단단한 빅팝퍼. 닥치고 스쿼트. 키는 180. 안 돼도 스쿼트 넘길 거야, 180. 붉은 빵, 난안 가, 클럽. 혼자 바벨을 들어 뜨거운 헬스 클럽. 닥치고 스쿼트. 척추를 세워 엉덩이 뒤로 빼내려가, 제대로. 닥치고 스쿼트.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올래? 오늘 안 되는데. 아, 뭐 하는데? 아, 진짜. 아, 뭔데? 일어나. 하체해야지. 네 몸이 부럽지가 않아. 그래도 일어나. <웃음> 아! 이 좆다리 씨. <웃음>